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원두 코에 네, 안녕하세요. 나이프입니다. 네, 오늘 11월 18일 2022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날이죠? 네 맞습니다. 이제 시험을 앞두고 계신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, 긴장한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 동안 열심히 하셨던 실력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. 내일 이 시간에는 모두 홀가분하고 행복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. 이번 수능은 예년과 같은 한판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태히 푸다니세요. 수영장에 가실 때 필요한 물건들도 다 챙기셨죠? 그럼 N.I.P.팀 화이팅도 함께 오가주세요! 네, 선생님 여러분! 화이팅! 화이팅!